안녕하세요 여기는 코타키나발루 1층 이고요 여기가 바로 입국입니다 입국 장소에는 이용할 것들이 환전이랑 심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와 택시가 있고요 일단 이렇게 입국 장소에서 나오시면 요 밖으로 나오셔서 택시나 택시는 저기 잡아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이제 그랩을 부르시면 됩니다 보통 공항쪽에 대기하는 그랩들이 많아서 피크 타임이 아니면 한 10분 안에 대부분 그, 그랩 차량을 잡을있고 바로 앞에, 바로 옆에, 왼쪽으로 이렇게 환전하는 데가 있고요 줄줄이 이제, 그, 심카드, 약간의 요깃거리를 타는 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에 이제 렌트카 하는 데가 있고요 저쪽은, 저쪽도렌트카 가격은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. 내고가좀가능할 거. 요 바로 옆에 맥시스, 할링크또 디기, 4대 통신사의 심카드가 다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여기서 또 여기 환전소도 있고, 그래서 비교해보고 하셔도 되고요. 어, 도착하자마자 한 100달러 정도는 하시고, 어, 센터 포인트나 싼데, 수수료가 좋은 데서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. 그리고 특히 보여, 또 여기서 다른... 앞에 여기 에어포트, 택시 타는 데가 있어요. 네, 택시하고, 좀더 가시면 저쪽에, 버스 타는 데가 있어요. 10시 반까지예요 근데 보통 한국에서 도착하는 시간이 늦기 때문에 아마 택시나 그 그랩을 그 이용하시고 택시는 한 30링깃 그랩은 한 15링깃 한 3분의 2나 반 가격일 겁니다. 예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정도 하시면 되고 여기 KFC 있고 저쪽에 뭐 카페 있고 전혀 없었는데 예. 아, 올드타운 화이트커피 예. 유명한 체인점이죠 맛은 뭐 모르겠어요. 특별한 거는 그냥 유명하니까 많이 입국 가십니다. 입국장에서 입국장에서 맨 끝으로 오시면 또 ATM기가 있어요. 네, 이것도 중요한 정보 같습니다. 실은 없는데요.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항공사 사무실들이 있어요. 특히 에어아시아를 많이 이용하잖아요. 그래서 뭐 물짐을 났다든지 짐을 못 찾았다든지 어떤 뭐 문제가 있을 때이 에어아시아 오피스를 어, 또 기억하셨다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여기가 3층이고요. 어, 3층에서 보면 오른쪽에 뒤부터 어, 에어아시아가 시작을 해요. 혹시 못산거 있으면 여기 특산품들 있잖아요. 저 앞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. 가뭐 보시죠. 여기가 이제 3층 이제 앞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만 책이라든지 특산품을 파는 가게들이 있고요. 바디샵도 있네. 왼쪽 비슷해요. 저의 시내에서 팔던거 비슷하게 팔구요 맨끝 왼쪽에 또 화면이 있어요 잔돈같은거나 나머지 돈 여기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. 왼쪽은 이렇고요 오른쪽 끝에 보면 여기 음. 제비집 네, 해산물 쪽 비싼 해산물들 있잖아요 네. 멍게나 뭐, 이런 거. 해삼. 요런 네, 것들을 말린 걸 팝니다. 그리고 네, 여기가, 여기 국내네. 요 네, 국내고 아마 왼쪽일 겁니다. 네, 맥도날드가 있고요. 네, 여기 고기를 재는 게 있는 것 같은데, 네, 대략적으로 3층의 모습입니다. 네, 제가 이용할 때는 선물 사는 거랑 한잔 정도. 아시면 되고, 식사는 1층도 되고요. 네, 여기 맥도날드 있으니까. 안에서 하는 게더 맛있을 거예요. 안에서는 갈기 좀 세겠죠. 지금은 사용을 못하네요. B 지역에 저울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. B와 C 사이에 또 인포메이션이 있어요. 네, 이것도 참고하십시오. 혹시 필요할 때. B와 C 사이입니다. 그리고 저쪽에 저울이 있고요. 예, 네, 이제 들어가겠습니다. 어, 여기 건어물을 많이 사시는데요. 말레이시아 건어물이 유명한데, 이 사바 지역에 작은 새우. 새우 말린 게 되게 유명해. 요 많이 사시네요. 아, 또, 이름이 왜 다치네. 건원물도 유명하고, 액세서리 하는 것도 있고요. 여기는 지금 이제 그 내부입니다. 네, 안으로 들어왔고요. 엄청 기네요, 여기. 아, 터미널 1과 2가 합쳐 있는 것 같습니다. 저 끝을 한번 가볼게요. 저 뒤쪽은 별로 없어요. 네. 이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. 딱히나 말로 마트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. 특히 여행에 필요한 거는 여기 세븐일레븐 같이 될 만한 것들은 없네요. 여기서 뭐 명품을 살리는 없고, 담배도 여기 면세가 없어요. 그리고 술도 없고, 말레이시아 또 이슬람이라 또 사바는 좀 그렇게 하나 봐요. 그래서 랑카이만 하도 많은데, 그나마 여기 명품이 있다면 요. 화장품, 예, 네. 말고는 없습니다. 네. 뭐, 시계라든지, 뭐, 이런 게 없습니다. 그 코타 사바에서는, 어 명품 브랜드를 살 곳은 그 이마고, 랑 술이야, 예, 네. 뭐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충전하는 곳을 드디어 찾았어요. 네. 구석에 있어요. AO. 여기 AO 지역에 충전하는 곳이 있습니다. 네, 맛 쪽에. 아, 그나마 국물도 있고, 국물. 어, 제대로 식사를 할수 있는 곳입니다. 예, 여기서 식사를 하시면 되, 되겠습니다. 예, 말레 음식이고요. 예, 그리고, 이런액세사리 말레 시아가 산포르난가 그쪽에 진주가 유명해요. 진주 좀 팔고, 어, 그렇게 살건 없습니다. 예, 그래서 모든 쇼핑은 밖에서 해결하고. 여기인데요. 예, 차도하는 데가 있긴 있네요. 근데 많지가 않아요. 예, 그래서 거의 뭐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서, 안에서, 차징이 힘들다라고 아, 대략 생각하시면. 될것 같습니다. A6이에요. 에이, 아, A8이구나. A8 쪽에 오면 물 마시는 데가 있습니다. 몇 군데 더 있는 것 같은데 기억하십시오. 웅진코웨이 정수기예요. 이쪽이 A5예요. A5 에 들어오시면 마사지가 있어요. 에이.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. 마사지가 있고 세븐일레븐 있습니다. 에이. 담배도 팔고 면세가 안해요희한하네요 이렇게 되고 어 예. 여기 담배 피는 데가 없어요. 코딱키나말로여기공공안 예, 내부는. 그래서 담배도 미리 피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. 된장.